는 처음이죠. 긴장돼? 아니요. 진짜 <웃음> 다 해야 생각은 없을래 혼자 하면은 죽어요? 한만 원짜리. <웃음> 아 괜찮네. 이게 어? 한상 이렇게 허겁지겁 먹으면은 그냥 맛이 안 느껴져야 되는데 그래도 뭐안 짜다 안 짜다 했는데 될까? 어, 결국은 짜네 되게 단맛이 없다. 응. 단맛 자체가 없지, 많이. 어, 죽겠다. 죽이기. <목> <목> <목> <목> 이쁜데? 어우, 밖에는 못 있겠다. 잘 지웠다. 돌싸. <웃음> 맛있어? 어우, <웃음> 달아. <웃음> 아까 이거 올때돌산대기인줄 몰랐잖아. 알고 보니 돌산대기 아닌 아 같아. <웃음> 이 정도면 바다 뷰지 음, 뭐 옵션 뷰 옵션 좋네 여기도 있고 여기 있는 게 좋다. 어 이런 거 근데. 있는 거 좋다.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입니다. <목소리> 수납장은별도로어 냉장... 근데 냉장고가 작다. <목소리> 기본 옵션입니다. 혼자 살기엔 괜찮아. 와, 아, 시원하다 들어가요 아, 맞네 참 살짝 색만변면되세요 오늘 라 왕초라 자, 이 내장 좋아 감사합니다 들었어요 네. 지쳤어요? 많이 먹어서 막 배고프네. 배고파? 아, 뭐? 후추 아, 라면 먹었다. <웃음> n no. 한 입만 먹어봐 진짜. 그 줄기만 먹어봐. 아 진짜 못 먹어. 오 아침에 호텔에서 조간신문 보는 쿨남. 네, 조간을 보거든요. 대서였나 본데 오늘 오늘 대성가운데? 제일 더운 날? 응. 삼십도래 쪼롱! 어떡해! <목소리> 1,590원을 거쳐! 나 보니까 거기 기름에다 물뭐 섞었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래서 뭐다?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된다. 마이크 말이 지리다 감사합니다. 1599원을 버리고 1640원. 소감 좀 말해주세요. 무슨 소감? 언니, 안녕하세요. 언니, 네. 안녕하세요. 너무 먹어 어와 응. 아? 진짜 계란색 농품 같네 오 오 음, 음. 뭐야 아니 탄관이네 응. 그 당시에 월급이 2 0만원이었다2 0 0만 원이었던가 음, 음. 지금으로 따지면 음, 음. 연봉이네 음, 연봉, 아, 연봉. 아시는 정도? 네, 네. 들어봐요 이렇게 맛있어 <S ratios> 맛있다. 맛있어맛 아. 다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고있다 현금만 된다며 시원하네 향이 아, 너무 좋다 보리암에로 보리가 무슨 식이다 글쎄 보리쌀인가 왕쭈이 쌀 보리 <웃음> <웃음> 걸... 불길용어로 깨달은다 아 그래서 보리암이 많아 보리밥만 생각했지? 보리밥 맛있지 고추장에 비벼 먹면와 좋네 아직 정상이 없어. 여기가? 어, 왜 이렇게 단단한데? 길게 했는데? 응. 뭐 했어? 여러 번 말했거든. 어, 뭐 했는데? 촬영 때문 다섯 <웃음> 번 <번만>. 말해. 아, 진짜? <웃음> 제발 정리되게 <청약> 해 <대고 웃음> 주세요. <웃음> 제발 <웃음> <웃음> 미역이 정말 먹는 사람인데? 무슨 맛 와, 소로소로 음. 음. 음. 는지알겠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켜서 나오고 기 음. 사합거